가자! 거의.. 저거.. 갑시다.. 오,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 이거 배탈리은 투고.. 투고 없나? 배틀릭. 어. 이거 껴. 어, 뭔데? 가르치고? 야, 이것도 껴. 뭔데? 방독. 방독? 가자. 깨? 됐어, 어. 프리. 프리. 대장간, 대장간. 응, 제작대. 거기서 망치만 누르면 돼 우측 가서 우측 가서 대장간에서도 수리하고 어 수리 됐어 가자 혹시 그거 어디있는지 알아? 그야 신약구하는데 모르죠? 거기 퍼져있어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 검은.. 검은 모시기 검은숲인가? 네, 검은숲 안에서 돌아다녀요 가자 어차피 거기가 엘더저 구석에 있으니까 어, 가는 길에... 아 고대시아 챙겼어요? 안 챙겼어 어 제가 챙길게요 가는 길에 그냥 있으면은 부수고 하나만 부숴야 되니까 음. 음식 넉넉하게 챙겨요? 아 음식이 한... 여섯 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뭐야 여섯 개네개두개 네 개, 개, 여섯 개 음식 좀 챙겨갖고 와야 되겠다 그냥 가는 길에 그냥 깨고 옵시다 두번째 잡으면 스킬이 뭐올라나? 응. 몰라 나도 이거는 봐야 알겠지? 와 없어 음식이 그닥 그닥 많이 없네 나 이거 틀렸네? 야 일로와 내가 두개다 있다니까? 여섯 개네개두개다 여섯 개 있다 니까 잠깐. 잠깐만 잡템 좀싹다 정리 좀 하고 갈게 챙겼어요? 챙겼어요, 단원이? 뭐 어떤 거요? 그 시야. 네, 챙겼어요. 갑시다. 평상시에는 한두 마리 나올 때는 그냥 철봉으로 싸우다가 네. 왕창 뭉쳐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주위에서 한번씩 찍으면은. 뭉쳐서 버프 쓰고 가자 넵. 제가 먼저 쓸게요 음. 아저 안됐어요 5분이요 쿨 음.. 에프 여기 쓰면 스태미너가 좁게 달라아이고야 사슴 나오면 사슴은 좀 잡아줘 아니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못잡아요 활로 너무 빨라서 <웃음> <웃음> 그러게 진짜 이거 그 시야 잡을 때뭐 많이 나오잖아 네. 이거 치면 겁나 좋겠다. 주위에 있는 애들은 원으로, 반경으로 다 튕기면서, 음, 담거든 아, 그래서 첫 번째 보스 잡고 나면 그게 열리는 건가? 두 번째 잡고 올때 쓰라고?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그거 모르고 개빡시게 잡았잖아. <웃음> 뭐 잡는 거야? 사슴 명중 명중 어 확실히 그거네 활이 올라가면 낙차가 좀 덜해요 어, 횃불을, 수진가 있는 사람? 어. 몇개 있어요? 어, 어 저기, 뭐 빨간 눈이 있다. 저, 뭐야. 어. 응? 어디 갔지? 잠깐만, 나, 목재 하나 좀. 횃불이 없어서. 아니, 여기 있어. 온다. 뭐. 이럴 때. <웃음> 죽이지 않아? 하하하. <웃음> 오, 어, 죽이지. 오, <웃음> 좋다. 피도 별로 안 달았어. 아. <웃음> 보여? <웃음> 두 마리 한 번에 보내. 스태미더도 많이 안다나봐요 그러게 어? 구리광맥이다 오 어, 트롤이다 트롤 갑니까? 트롤? 맞다 트롤 움직인다 있어? 저기 저 쿵쾅쿵쾅 하는데 여기 왼쪽으로 왔는데 안, 안 보이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해 잘다 메탈릭 조심해 요 트롤 한번 맞으면 죽어요. 와 땀이 아픈 거. 와, 방패 와고1와 죽었어. 방패로 막을 생각하지 말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어. 저희 어. 타이밍 맞춰갖고 저 저. Je ne pas le t u r Oh h i t 내가 햇 나는 레고라 쓰다.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 오 죽겠다. 네. 아. 씨. 죽였어? 예. 아 조금만 거기 있어. 뭐 네. 밖에. 확실히 방구가 세지니까, 아니 무기가 세지니까 금방 잡는다잉. 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활이. 근데 이게 스태미나가 너무 많이 달아서 이거화살로 땡기고 있으면 스태미나 계속 달아요, 쭉 달아요. 근데 오래 땡겨야 데미지가 오르거든요. 아니 아니 만들어서 빨리 달려. 아씨, 좋댔다. 왜요? 아 뭐야 어요 입구 입구 입구에 애들 몰려왔어 네. 집 입구에요? 우리 집. 집이... 때려도 돼? 려어 화상 입잖아 잠깐제 집으로 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세 마리가 몰려왔길래 잔챙이들 잡을 때는 좋은데, 저런 거 잡을 때는 느리니까 오히려. 어, 그런 건좀그 잔챙이들 왕창 몰려 있을 때막 다구리 까잖아. 네. 그때 땅 찍으면은 쇼크 웨이브 입으면서 15 데미지 15씩 왕, 광역으로 들어가더라고. 광경 음... 원으로. 그래도 한방에 죽지는 않아 <웃음> 만약에 저희 총동방으고다 맞추면은 그냥 맞아도 스티 3분의 1정도 갈것 정도 같은데? 아 맞도록 해야죠 아까 회피했는데, 돌부리에 걸려, 그, 나, 그, 왼쪽으로 회피를 했거든? 네. 왼쪽으로 회피를 했는데, 바위가 바로 옆에 있어갖고, 마지막에 맞고 뒤졌어. ᄒᄒᄒ. <웃음> 음, 바위도 꼴야, ᄒᄒ. 아니, 아니. 뭐야. M을 눌러봐, M. 전체 맵을 봐. 아니, 옆으로 쏘는 건 오버지, 씨새 화살을 옆으로 쏘네? 어, 저기까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우, 독. 피웠는데, 큰일 났다. 죽는다. 오, 어, 도콜레 죽었다. 도콜레 죽었다. 갔다 와. 다녀오십시오. 아, 도콜레 죽었다. 다녀오십시오. 아. 좋지? 어 아이템 수리가 안 되네. 그그 그 뭐야? 청동 된건안 돼요. 아니 저기 이거 3번 이거 이거, 이거. 뿔 모시기.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활만 들면 안 되겠다. 이게 그걸 이제 하셨는가요? 근접도 해야 돼요. 이제 막큰거 트롤 막 이런 거 잡을 때는 활이 좋은데 철인님랑 메텔님도 활 하나씩 해서 저런 거큰거 거 잡을 때는 붙지 말고 그냥 활로 잡고 되게 조그만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근접으로 가서 때려잡아야지 활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어 그러네, 못댄 큰네들은 대충 던져도 네,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음. 이게 조만한 애들은 오히려 그 활로 맞추려고 하면 스테미너만 깎기고 이상한대로가고 있는 것은데 에? 저뭐다왔는데 나는, 여기 찾고 있는데? 아, 그래? 응. 뭐야, 이거?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찍혔을 는데좀 도와줘, 별이야. 어디있어어딘데이쪽이쪽에 아. 있어 이쪽 아니, 뭘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갔다. 갑시다. 가자. 다 됐노? 어디 노 단오? 앞에. 앞에가 어디야? 왜안보이지 어, 됐다. 보였어, 보배 어디 가세요? 아 어딘지 몰라서 <웃음> <웃음> 여기? 아 여기? 네 <웃음> 아... <웃음> 뭐야 누가 돌을 던졌는데? 아이 새끼들 하나? 아니야 두 마리 뭐가 홍콩, 홍콩, 트콩 홍콩, 홍콩, 홍트 홍콩, 야안보이는데 홍콩, 홍콩, 안보인다 근처에 있을 콩 같은데. 그러니까. 뒤쪽! 뒤? 어. 아니 이게 보스 소환하는 데가 물 건너 있나? 설마? 아니, 내 이쪽 방이 아닌데. 저기 무슨 건물이 있는데? 가볼까요? 가보지 뭐. 주석, 주석, 주석, 주석. 여기 <목소리> 길 건너에 좀 주석. 아. 아닌가? 맞아. 요 주석. 주석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드는 거지? 아니요. 계속 만들고 아니.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만드는데. 오이 뭐야,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뭐 깜짝이야, 씨. 그그 주계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앞에 해골 우리가 겁나 많이 캐 키운 였이요 어, 그래? 예. 네. 잠잠잠 어, 왜이게 쉬... 어, 떻게올라가 어, 떻게라가라가는데아니 어, 어, 떻게올라갔 어, 왜게라 어떻게올라가시지오 올라왔다 트롤! 에? 트롤! 잠깐만 어디.. 잡아야지. 어디.. 어디.. 정면! 나 있는 쪽! 오이돌 던진다 이 새끼 후. 조심해요 그 <웃음> 트롤한테 맞으면 골로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어? 얘이거보이까 아이고, 음, 음, 아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스테미노가... 아이이이미아 때문에 힐링이네 어우C 어, 어우 에이 굴라데도 맞네? 그래도 안되고 3날 만드... 밝았잖아 그냥 뛰어 아뭐 아, 음식 먹으러 했나? 음식이 있나? 하나밖에 없어 아 진짜 너무 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네. 한번 뒤지면 진짜 혹시 아래 물이 있어요? 뱅큐요? 어 잡았어요. 어오 힘들다 역시 어 활부터 만들어야겠다. 예 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활이랑 근접이랑 다 들고 다니면서. 빈 공터에서 싸우면은 해피가 음.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에 음. 나무에 걸려 가지고, 네. 오히려 활 들고 있을 때 이런 데가 더 편하더라. 애가 걸려 갖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전 그럼 주석이나 좀 캐고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청동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네. 그러면 청동 셋저 업그레이드까지 다 가능하지 않아?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그래도 아니, 3단계까지는 못 해도 2단계까지는 다 가능하지 않아? 안될 걸로 모르겠어요. 다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양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한 명은 풀색 껴줄 정도까지 남아 될 거예요. 어 여기 구리광물이다. 이게 주석이 뭐지 여기 다 주석이. 예.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우리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주석은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이델 비율이어서. 그, 그렇게 주석이 또막 그렇게 엄청 부족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그거 한번캐온 거잖아요. 음. 근데도 남아있어요, 집에. 음,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오, 음. 보인 어, 오, 오. 여기 에 어디가? 에? 내 쪽이야. 어내 시체는 어디 있어? 내 시체? 내 시체는 어디 있어? 나 있는 쪽에 있다니까. 이 모처. 어. 어 이거 트롤 던전이다. 던전? 예. 던전? 네. 가볼래요? <웃음> 어떻게 알아? 앞에 뼈 있으면 그거예요. 여기 아까 그래서 트롤이 많이 나온 건가? 그런가? 가보실래요? 아니, 가보실? 아왜 그래? 들어갔다가 위험하면 바로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면 되죠. 따라 나오나? 아니야, 아, 아니지 않을 건 아니야. 일단 우리 하 우리의 해야 될 거를 먼저 합시다. 한 번, 한번 우리가 사짜만? 해야 될거 네, 뭐. 그거 시작구에서 레이드 가는 거. 그걸 하기로 해, 그걸 하, 하기 하기로 했잖아. 쫄보다는 일단은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어? 하고 안 아무도 해. 없어요! 걔가 여기 주인인가 본데? 들어가! 걔... 아그 죽인 애가 여기 주인이었나봐요? 들어와요 주기네? 어 여기 뭐야 보석... 이 있네? 저 이거... 뭐야... 템창이 없어서 그런데 보석 좀 주워줘 단호. 예? 여기 활. 어, 어저 치미노 마테 여기 땅바닥에 뭐 보석. 보석. 보석. 이어디 있어? 아, 보석. 보석. 보석. 보 게요뭐 뭐 갖고 있는 것도 없네 집에. 뭐야? 그지네. 뭐, 뭐 아니, 저거를 찾아야 돼. 검은색 그농쿨 같은 걸 찾아야 돼. 네, 그게 지금 세 아, 개가 있어야 보스 몬스터를 소환하는데 지금 두개 갖고 있어 우리가. 음.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아, 이쪽으로 갑시다. 아, 이거는 아이템창 정렬이 없냐. 음 그래서 너무. 진짜 불공, 저기, 불칠, 불칠절하네. <웃음> 수영하기 전에 스태미나 채우고 와야돼요? 안그러면은 어.. 나 잠깐만 스태미나 여기도 구리강맥이네 음, 이게 또 안찾으면 또 겁나 마, 많이 보인다니까요 여기저기 찾으면 일단은 네 구리강맥을 여기 여기도 어. 표시해놔도 되고 갑시다 표시할 때는 그 M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뭐 동그라미나 뭐 이거 클릭하고 맵을 더블클릭하면 돼요 어 뭐야 이 새끼 깜짝이야 씨. 어? 메탈리무 어디 가셨어요? 개쉬나? 예. 아야야. 아, 예. 방패를 하나를 들어 다누도 가급적이면 사수 무조건 잡아주라. 네. 스템. 왕소 만들려면. 어 저기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저 보라색깔 그거? 네 예, 저거 예.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잠깐만 스미를 채우고 가자 고 일로 와야 일로 와 일로 와음 음식부터 음식부터 게? 먹어요 치킨스케 예. 음식 다 먹어요 가자 와 투사 투사 별 달았다 일단 뽀개! 저거부터 보겠어요 어, 씨앗 세게 오, 조심해요 메탈림 조심해 메탈림! 메탈리 입지마 튀어 그냥 어씨 <웃음> 아이씨 <웃음> 튀어 무 걸렸어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튀어 그냥, 그냥 튀어 그냥, 그냥 다노한테 어글먹고 그냥 튀어 다노가 활 질리니까 네 와얜 별이 두 개네 그냥 피 채워 예, 그냥 다노? 벗어나 벗어나요 뭐 막... 다노도 죽었어? 아니요 횃불 횃불 만들어야 돼 어이씨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이게 엉덩이. 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단호한탐합해야돼 어. 어, 존나 멀어. <웃음> 이거, 딴 거보다는 방어구부터, 방어구부터 해야 되겠다. 방어구부터. 아 어. 어 잡았다. 어그 투사? 네다다 다 죽였어 다 죽였어. 한대 때리고 구르고 한대 때리고 구르고 이렇게 하면 되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대 때리고 구르고 한대 때리고 구르고. 뭐 그래야 돼.